153문 내용입니다. 은혜의 방도 첫 번째. <웃음>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아, 저, 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리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리 없이 너에게 희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토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신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웃음>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막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음.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음.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저,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그러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것이 은혜 방도에 대한 증거 구절로 이, 에베소, 성도 장로를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고별설교하는. 그러니까, 3차 전도행을 여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고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마치죠. 자신이 그동안 뭐를 전했고, 어떻게 본을 보였고,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모든 것, 에베소 교회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방도로 말씀을, 그, 복음 강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례, 보이는 말씀, 성례를 행해야 되고, 또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3차 전도행 끝끝 그, 그 부분이니까 거의 뭐어 2만 키로 가까이 그 선교여행을 그 동안 다 했고 마지막에 어그 에베소 들렸다 가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어 저들을 부른 거죠. 이제 에베소 성도들 장로들 입장에서는. 뭐, 가봐야 이제 다 전했으니, 이전에 다 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들을 게 있나? 하고, 나도 생활이 바쁜데 하고, 얼마든지 안갈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꺼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대에 어떤 사람들을 쓰셔서 그 나라를 전진시키시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이제 듣고 보니까, 와서 보니까 마지막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기꺼이 다 내려놓고 와서 말씀을 또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요, 허공에서 저, 저 들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성공 보면서, 뭐, 그것도 이제 교회 아로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도 없이 혼자 뭐, 성경 보고 깨달아가지고 죄 백성으로 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그걸 복습할 때도 그때 확인할 겁니다. 이,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걸 은혜의 방도로 써서 교회 아로서 마땅히 구유하고 나가야 할 것들을 구유하고 나가는 것. 그, 그러니까 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 그것이 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가야 될 그게 유일한 반도예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성내, 보이는 말씀에 참여하는 것. 그, 그 안에서 교회하러서 기도하는 거죠 <웃음> 우리가 뭐잘 모르고 이제 성례 성 성례에 참여해가지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다시 점검하고 바울도 뭐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우리 우리도 똑같이 과연 그런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성찬을 받았으니까. 성찬을 받은 자로서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걸늘 살펴가면서, 또, 해야 진짜 말씀의 은혜의 방도로 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게 되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기업이 남게,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일을 이루는 게 기업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항상 본질적인 것은 주님의 수종노릇을 하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로 그 복음을 받아서 내가 그걸 누려가는 자로서 그 실질이 나타나야. 돼요. 제일 먼저는 이게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성신의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생각이 주님 안에서 교회 으로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정리가 됩니다. 언어가 언어가 역사성이 있다고 러죠 개인의 그 아까 파롤이라고 하는 p-a-r-o-l 인데 파롤이라고 하는 그 화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글인데요. 그거 그, 그 개인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하고, 성경의 랭귀지하고, 그것이 맞아야 됩니다. 이 성경 언어가 정리가, 예수 믿는데 맨날 그냥 설교 듣고 뭐, 뭐, 뭐라고 뭐 하고, 그게 무슨 뭐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뭐 듣는 거다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이게 이게 세례 받은 사람, 성찬 받은 사람의 행태가 아니에요. 언어, 생각과 언어가 정리가 됩니다. 생각과 언어가 정리가 되면요, 이 언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서의 이 언어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인간인데 이성을 쓰는 게 인간이고 언어를 쓰는 게 인간인데 그 언어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잖아요. 그,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돼서 말이 되고 행동이 되면 그게 그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창의적인 능력이 있고, 섬유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뀐 사람, 말이 안 바뀐 사람들은 늘 파괴적이에요. 항상 파괴적. 그 그러니까 언어의 역사, 그 사람 안에 진짜 내, 재화된 그, 중생의 역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거칠고, 아주, 그 성화된 말이 안 나오는, 안나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그렇게. 생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의 시각 안목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언어를 하고, 이게 언어에 굉장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언어를 말씀하시고 실행치 않은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허언을 하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그분의 지체로 산다고 하면 허언을 하면 안 돼. 그냥 덕담, 뭐, 안 해도, 안갚아도 될, 책임하지 않아 해도 될. 이게 나중에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데, 그건 참 나쁜 거죠.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구속의 경륜을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도로서의 언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재화 해가지고, 내면화 해가지고, 그, 채화 해가지고, 그걸 체득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은 이게 신자의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걸 통해서 빛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그 우리 안에서 한번 걸러져서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는 언어잖아요. 그냥 내일 모레 먹고 살고 오래 살고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뭐 예언하는 사람들이 당신 들어가면 죽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어 그런데도 주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죽게 받은 사명인데 그걸 왜내 생명을 조금 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겨우 그냥 목숨이나 질질 느리고 살아가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이냐 이게 진짜 떠나서 그리도와 함께 있을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인가 우리가 진짜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깊은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직은 아닌데요. <웃음> 좀더 있다가요. 뭐 이렇게 하면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은혜의 방도가 된다는 것은 진짜 그걸, 그게 인격화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토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꾸미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꾸미는 사람은 늘 자아가 제일 바닥에 깔려있어요. 그 사람의 자아가. 맨 끝에는 자기, 자아.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경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자기 목회를 위해서. 그게 아니죠. 주님의 목회에 참여시켜주신 게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생산하고 양육하고 완성시키게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께 맞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양육해가지고 뭘할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이들 양육도 그래요. 예. 네, 가정에서 혼인해 가지고 아이 양육하는데 자기 괴로워 한다. 이게 성신과 교통한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서 하나님께 하려고. 그냥 내가 저 사람 다 감독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지. 저것도 잊어버리고 저러네. 내가 다 이런 건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을, 낳을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안돼 안돼 하고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뭐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사역으로 이르는 거지. 당신이 약속한 게 당신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려요. 이게 아브라함 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누구를 간섭해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진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복 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을 주신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지 복된 거지.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더 챙기고, 뭐, 욕심부리고, 더 배불리 먹고, 저 좋은 옷 입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더 수고한다고 내가 억울해 할게 없어요. 내가, 바울은 자비랑 성교 했는데, 저도 자비랑 성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웃음> 뭐, 알바도 해보고 했는데, 뭐, 말씀 준비가, 뭐,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 밥을 굶어도, <웃음> 그렇게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뭐 난리를 펴도 병원을 갈 돈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힘써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역자들이 그런 시각이 있어야 그 말씀이 진짜 은혜의 방도로 쓰인다. 언젠가는 쓰이죠. 언젠가는 쓰이. 주님이 우리가 다 몰라도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사역을 다 하셨어. 사도들이 하나도 몰라도. 나중에 뭐 죽는 데까지 간다고 장담한 베드로조차도 그냥 비자의 소리에 놀라 서 냅대 도망가 버린 여자들만 와가지고 그냥 정서 풍부한 여자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어떻게 한 것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아뭐 진짜 은혜의 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걸 어, 보이는 말씀으로 통찬에 참여하고 그 기도한다는 게 진짜 뭔지를 알아야 돼 생활 속에서 그거 아니면 맨날 잘난 척 한다니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무튼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할 전체 내용은 은혜의 방도라는 게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은혜의 방법, 은혜.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엄악한 세상에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누려가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죄의 경중에 관한 주제를 151문과 2문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은혜의 방도에 관한 주제를 153문부터 배워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53문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토를 믿고, 그리토께서 중보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여기도 이제, 부지런히 사용하는. 지난, 그, 죄 경중에 대한 마지막에는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 지난, 뭐, 수요일에도 했고 했는데, 그 주의해야 되는데, <웃음> 부지런히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안 쓰는 사람들은 너무 한가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생 생명이 과연 있나? 지금 얼마나 위경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한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문제가 있는 게 없죠. <웃음> 심리학에서도 두려움을 갖는 거는 정상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애들이 물로 뛰어들고 불로 뛰어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상한 겁니다. 근데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거죠 신자님. 그걸 넘어서 살아가는 방도가 있으니까. <웃음>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주신 뭐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그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내 미각을 자극하고, 내 촉각을 자극하고, 내 오감을 자극해갖고 내가 그걸 희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 맛을 느끼니까 진짜 희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죽 먹고 있어도, 간장 하나 먹고 있어도 희락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진수성찬을 먹어도 희락이 없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목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배를 갈아탄 사람으로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쪽으로 가는 배 타고 가면서 서쪽이 이제 지옥이겠죠 동쪽만 바라보고 꿈만 꾸는 거죠 저기 가야 천국이다 근데 결국 소원만 가지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니 실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실천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소원만 품고 있고 아무런 사랑의 행위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날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요. 사랑. 응. 아무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가는 유일한 방도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가 곧 은혜의 방도가 아닙니까? 은혜의 방도는 그리토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이미 얻었지만 계속 누려가는 그런 방도죠. 이미 완전해졌지만 더욱 생활적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친히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달리 그 음. 수단을 주지 않았는데, 은혜의 방도를 주지 않았는데 뭘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안 되죠. 반대로 이 은혜의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유림 문답은 이 은혜의 수단을 셋으로 제시합니다 아까 오전에 강설때 말씀드렸죠 첫째가 복음강설이고 둘째가 성례들이고 셋째가 기도입니다. 이는 <웃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요리 문답과 동일합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과 성례 <웃음> 그두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 그 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세 가지 신실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셋째가 권징이잖아요. 기도가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랬는데, 웨스민스터 그 디바인들, 신학자들이 아, 기도를 찾은 거예요. 그, 이면에 까지 그, 그것이 아니면, 그, 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복 보금 강설에 관해서는 154문에서 160문까지 나와 있고, 또, 백, 61문부터 177문까지는 성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78문에서 마지막 196문까지는 그, 그 기도가 아,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죠? 154문에서 196문까지 이게 44개가 안 되는 건가? 40, 42개야만 건데, 44개의 문답이 이 은혜수단에 관한 주제에 하애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유리 문답 전체 196문 중 20%가 넘는 분량입니다. 그만큼 은혜의 방도는 우리 신행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실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은혜의 방도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죠. 날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은혜의 방도가 우리 신행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표현이 153문의 물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율법을 위반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어, 없는데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회개와 믿음이고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므로 은혜를 얻는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어떤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회개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 복음 강설. 그러니까 사실 그세 가지 교회 표지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학자마다그 제일 중요하게 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권징하고, 말씀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를 하니까, 다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은혜의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받아마땅한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어떤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53문에 나오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간단히 살펴던 152문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152문 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고 그분의 의로운 법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또는 장차올 세상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죄는 오직 그리도의 피가 아니면 사암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이런 사상에 근거해서 가장 작은 죄라도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만하다. 그 저주가. 주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경중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라 흠이 있는 걸 싫어하시죠. 그 죄로 인해서 흠이 생기는 거니까. 허물이 생기고. 그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방만하게 여기질 않아요. 절대 그렇게 여길 수 없어요. 말 함부로 하고, 생각, 뭐, 생, 생각이, 집 나간 사람 생각처럼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할수 없죠. 절대 그렇게 할수 없죠. 이게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기업, 말씀에, 은혜의 방도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죄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위반한 죄의 결과도 물론 심각한 것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우리 인생에게 율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그 사실이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지으면 죄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을 침해한 사실을 실로 가슴 아파해야 할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신자가 이제 간음을 행했다면 간음을 행했으면 칠질를 범한 거잖아요. 그럼, 질계를 범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계를 한다고. 내가 참, 어, 이게 죄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회계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부부간에 누려야 될, 나타내야 될, 그걸 나타내지 않은 것을 진짜 탄식을 해야 되는 게 회계잖아요 그거를 그안한거에 대해서 내가 절박하고 내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했나 거기서부터 비끄러져 나가서 결국은 가늠까지 간 거잖아요 그 적극적인 걸 누리질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서 나 같은 신랑 만난 건뭐 잘한 줄알아 뭐. 복이 있는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아,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뭐 내가 누구보다 훨씬 더 낫. 세상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 무지하게 많죠. 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스라이팅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 자기가 요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보다 비유갖고좀이 정도 되니까 내가 어,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이게 얼마나 추악한 거지니까. 추악해요.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고. 그 그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낼 부부관계로서의 언어, 생각,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내가 누가능 안 했어,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바리세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뭐 아예 지금 생각이 다 나가서 맨날 세상을 탐하고 돌아다니는 거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 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웃음> 이 여기도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작은 죄라도 지옥형벌 받아 마땅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진짜 누려봐야 될큰 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랑으로서의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그 사랑을 내가 누구한테도 줘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랑을 힘입고 있는 자로서 그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걸 못 누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탄식하지 않으면서 나는 누구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진짜 죄인이에요. 그 죄인. 이 교회 아로서 내가 적극적으로 누리고 가지 않는 부분,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내가 세상에서 뭘 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족, 자족한다. 예? 지족하는 마음으로 있다. 그것처럼 그 반쪽, 그 반쪽 복음, 싸구려 복음에 젖어 있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랑으로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생각하면 내가 목숨을 다 내놔도 그걸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흉내내는 걸또 당신이 한 것으로 여겨 주신 그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진 않아도 주님이. 그,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잖아. 그, 참 놀라운 거예요. 그, 그것이.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 숨고 자기를 수치를 그, 가리는데 급급하고. <웃음> 그, 죄의 그 전가에 대한 태도. 범죄하고 나서 주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벌써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자기는 죄 없는 거요 죄를 딱 내기. 여자는 사단에게 넘기. 예? 이게 벌써, 그게 어떤 일을 겪을 때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아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알미니안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그러면 끝까지 그 분열이 해결되지 않. 내가 내가 이렇게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구부려야. 야, 그때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화평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분열과 분쟁의 그 가운데 토막에 있는 거예요. <웃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처럼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죄인 위에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 시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낙원에서 추방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멸망당하더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언약을 심판하는 심판, 언약의 심판을 행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나타내시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장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주님의 크신 주권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죠. 제 악한 소위대로 쓰임을 받아서 그게 안된 존재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아니, 할 것은 그 사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웃음> 아무튼 주님은 그 사단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또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부당하게 뱀과 친구관계를 맺은 까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당한 관계를 심판하시고 그 관계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맺는 관계는 어느 것이든지 그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잖아요.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 이건 선악과 금령의 말씀도 은혜의 방도예요. 그내내내 내, 내 위치에서 내 내가 못먹게 된 그걸로 소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해야 돼.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어,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관계가 그 존속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무리 인간의 정리와 의리위에 돈독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침묵을 돈무하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낙원의 재판석에서 여자를 유혹한 뱀에게 내리지 그 정당한 심판과 의로운 분노로 말미 진노로 말미 아마 여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할 길을 내렸습니다 말씀으로 하신 거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여, 여자의 후손과 뱀의 길고 긴 투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쟁은 그리토의 십자가에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그리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일에서 절정에 달하였고 이제 그리토의 재림까지 하늘에서 쫓겨나 결박당한 뱀이 그리토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재림하시는 그리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에 뱀과 그 일당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153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이라는 표현에는 죄인이 받아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린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며 오순절의 성신이 교회와 신자에게 부어지신 이 은혜로운 사역 위에서 우리 고백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52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안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일을 떠나서는 그걸 <웃음> 떠나서는 일을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걸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실 뜻이 있어서 그런 방도를 세운 로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을 때 생명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공로를 붙일 수 없고 업적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선물로 주신 걸로 고백하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똑같이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왜 하필 나한테 그것도 잘난 것도 없고 더 악한 존재인데 이 일이 있는가?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찾아가서 이 주님의 은혜가 있다. 이이 이 안에 살 길이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멋들어지게잘 정리해서 증거해서 뭐 결과가 나면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면 주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리도를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도 안고 가시는 것 너무 감사한 것 그래서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건축, 이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원 원시 복음에서 게시되는데그 여인의 후손이 계시가 확대돼서 올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삭의 후손으로 예? 유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죠 그렇보 뭐 약속하신 대로 미리 다 알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이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그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 주, 주님이 하늘에 나보다선재하고 계신 내주 옆에 앉아계신 그 주인 것을 보았잖아요 그게,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죄인되어 을때 그 일이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자서있게다 이루어졌다. 그게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 찬란한 일.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요즘 다원주의가 유행하는. 뭐 저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마치 그리도가그 안에 있는 것 같이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토이라고 해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그러니까 구령산이 있는데, 구원받는 산이 있는데 거기 기독교는 이리로 올라가고, 불교는 저쪽으로 올라가고, 회교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결국 올라가면 다 똑같이 그 하나님 만난다. 알라가, 부처가, 그 3의 하나님이 다 동일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다원주의에서 얘기합다 그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참된 그리토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진리가 독선적인 진리가 맞습니다. 유일한 진리예요. 세상에서. 음.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관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누구도 없고 스스로는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리도에게 나아가고 신 율법으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것 <웃음> 율법 다 은혜의 방도를 다룰 때 반드시 율법의 용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워서 알았으면 이제 정당하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계명을 세계명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게 되었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리스도의 공효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은 걸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애 낳아가지고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애는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 그거 얼마나 웃겨?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그런 거 배우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 그걸 배웠으면 높이실 건 높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내가 그걸 더 정확하게 알, 그걸 정확하게 전하니까 내가 애 낳고 키우고 다 성인으로 완성할 수 있어. 그건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 기술적인 걸 자랑하는 사람은요, 참 교만한 것니다 응. 여기서 그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은 걸 자랑한다.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생활했어. 까불지 마. 나 지, 지도할 생각 마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책 봤어. 네? 네. 이게 벌써 교만한 거잖아요. 얼마나 모르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 그런 사람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 아니한 것보다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지식이 많은 것이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참되게 안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들은 붕어로 뇌까리는 사람들은. 에? 인격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달라져요. 습관이 안 변해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는 그리스도의 습관을 체득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습관으로 매일 매일 바꾸는 거죠. 성화대 나가는 거는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 그리스도의 기술을 배워갖고 그리스도처럼 대접받으려고 대접 하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죠. 그리도의 설교를 아무리 배워도 설교학을 학우로 배워 그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설교한다. 그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만한 거죠. 제가 그 김목연목 사님 그 언어에 대한 그걸 보고 그 언어의 그 책을 최근에 사서 봤어요. 봤는데 언어학이란 일반적인 언어 그걸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언어를 쓰고 사는 것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웃음> 말이 어떻게 형성이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라도 어떻게 그게 내 언어로 나오고 그게 대한민국 한국어로 나올 때 어떻게 표현돼서 나오고 이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쓰고 사는 거예요 근 하나님은 뭐, 그 이제, 언어학 못했다고 뭐라 하시진 않는 거지. 그 말씀을 쓰셔갖고, 깨우쳐갖고, 이렇게 나오게 하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도 학문을 공부해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스스로 뭐 하나님을 알아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학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없어요. 그 말씀과 성신의 그게 인식 원리, 근본 원리거든. 인식의 근본 원리 내 쪽에서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데 그걸 안 받은 사람들이 여기 교만하게 말하는 게 이제 나와요. 인격이 안 변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 그, 저의 신전에서 들여진 우상 그거를 안 먹는다고 내 의의를 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참신이신 주님을 올바로 대우하는 게 없이, 내가 이거 안 먹는 걸로 내 의를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저열하고 저급한 겁니까? 그 진짜, 이게 그, 그, 그,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보고, 내가 볼거 보고 있다고 해도 소경이에요. 소경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는 거룩한 진리에 대해 저저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참으로 절감, 아는 것을 절감하고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을, 사람을 대하는 사람, 사랑을 대하는 사람이 참된 지식을 가진. 진짜 아는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이죠. 행동. 진짜 아는 사람은 쫓아가서 뭐 그냥 후렴 치고 이렇게 해라고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피할 길을 그 본인이 겪은 일을 알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는 그런 사람, 진짜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자기가 커본 기억, 하나님 앞에서 길리움을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진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람 근데 이론으로만 알고 자기가 뭐 안다고 말을 해버리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조금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고 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사단도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잘 알아요. 와서, 네가 뭔데,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 그러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행하는 사람 쫓아와가지고. 사단이 더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다 포기한. 그래갖고, 그, 어떨, 어떨 건데. 본인이 사, 살자, 자신부터 봐요. 자기 권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상호 권증을 할수 있다고 했죠. 자기 권증도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감나라 배나라 뭐뭐다 아는 것처럼 교회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막 법을 내세워서 뭐 얘기해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때 자기도 역시 연약한 줄을 깨달아야 마땅. 잘못을 범하고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당한.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다른 사람이 범죄한 걸 보면 내가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고. 비아냥되고 말이지. 함부로 말하고. 그, 그, 뭐, 진짜 그 언어가, 흉생한 언어가, 아니에요. 이런. 은혜의 방도를 관련해서 비슷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들은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부터 성신에 관해 배운 바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종교적 영웅이 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신, 서양의 신문화를 받아들여 갖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그런데 인격이 안 변하니까 그 열매가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적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태도가 더욱 요구되는 거 김홍전 목사님이 60년대 초에, 그, 한국교회 다섯 가지 문제. 복음, 첫째, 복음의 문제. 성신의 인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물 복음이 너무 저급하게 전파돼. 말씀의 은혜의 방도로 간다. 성신의 인도가 뭔지 뭐.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걸 60년대부터 하신 거잖아. 10년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떠나잖아. 지금도 별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 이건 사실 우리가 참 은혜가 있어요. 우리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궁일히 베푸셔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일찍 그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 못 누렸으면 회개해야 될 일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